안되겠다. 추가 병력을 만들어내라. 병장, 상병, 라이언 1병, 2등병, 집 떠나와. 자, 전투에 들어갑니다. 고고 고. 고, 고, 고! 소위! 와, 제대로 들어갔어, 제대로 들어갔어. 어, 위기다, 위기다, 위기다. 중사. 어, 안돼! 하사. 치면서 각 보고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. 이거, 이거 따면서. 그렇지. 어, 야, 여 병장, 제대하려면 똑바로 해라. 아, 야,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상비 형, 자네할수 있네. 두두두두두두두두두. 두두두 두두 두두 두두. <웃음> 잠깐만요. 자, 이제 1병 하나, 2병 하나 남았는데. 1병,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? 제 이름은 라이언입니다. 라이언 1병 구하기. 두두두두두두. 두두 두두. 오케이. <웃음> 와, 지렸다, 씨. 자, 우린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훈련에 들어가도록 한다. 턱턱